감사합니다. 울긋불긋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는 꿈. 가까운 주위 사람 및 가족, 친지들과의 불화, 충돌 및 이별, 분산 등 액화와 손실이 뒤져지게 된다. 원숭이가 옷을 입고 다니는 꿈. 공들인 일이 성사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즐거운 일이 생김. 원앙새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취득, 성공 등의 길조이다. 월경한 것이 옷에 묻는 꿈. 어떤 일에 계약을 하게 되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작품 창작, 재물, 돈, 일거리 등의 길조이다. 윗사람으로부터 예단과 옷감을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직장 상관으로부터 영예와 행운의 열쇠를 받게 된다. 임명장, 상장, 분장, 선물, 결혼, 사주단자, 재물, 돈, 계약서 등이 있다. 윗사람이 옷옷을 입혀주거나 건네준 꿈. 보상이나 권리 등을 상징하며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등 윗사람으로부터 이익을 받게 됨 윗사람이 준 옷을 맞는꿈보상 직장 권리 등이 주어진다 유명한 배우가 입고 있던 옷을 받아 입은 꿈 유명한 사람의 지도를 받거나 협조를 얻어 비슷한 일을 하게 됨 유방에서 젖이 나와 옷이 젖는 꿈 기혼 여성이면 임신할 징조고 미혼 여성이면 조만간에 결혼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면 재물이 풍족해지는 꿈살림이 넉넉해진다. 유행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꿈 유행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 또는 가까운 협조자 등을 만나게 된다. 이슬의 옷이 젖는 꿈 환대를 받게 된다. 또 이슬이 내린 길을 걷는 꿈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나뭇잎에 맺힌 이슬은 저금이 늘어나게 될 길몽 이유도 없이 옷에 갈기갈기 찢는 꿈 직장을 퇴사하거나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부부는 이혼하거나 친척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인형의 팔을 잡아 떼거나 옷을 찢거나 하는 꿈. 자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미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임금의 곤룡포를 입거나 황색 계열 옷을 입는 꿈. 임금의 곤룡포를 입거나 황색 계열의 옷을 입는 꿈은 신분이 높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삶의 방향이 크게 전환될 암시이다. 환자라면 기적적인 회복으로 건강을 되찾게 된다. 입고 있던 옷을 일부러 찢은 꿈. 직장을 바꾸거나 집을 이사하는 등 환경을 바꾸게 될 일이 생기거나 동업자, 부부, 친척 등과 멀어지게 됨. 입었던 옷을 죄다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길을 걸어가는 꿈. 순간 잘못과 부덕한 탓으로 동네방네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자기 옷이나 몸에 똥이 피거나 묻는 꿈. 금전적 이득이나 뜻하지 않는 일에서 이득이 생긴다. 자기의 옷을 빼앗긴 꿈. 가까운 사람과 싸우고 가까워지기 힘들어지는 꿈. 자기의 흰옷에 누가 붓글씨를 쓴 꿈은 자기의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간판을 새로 바꾸게 된다. 자식이 여행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는 꿈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먼 곳으로 출장 여행 등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자신의 옷이나 몸에 대변이 튀거나 묻는 꿈 금전적 이득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던 일에서 이득을 봄. 자신의 하얀색 옷에 누군가 붓글씨를 쓰는 꿈 자신의 하얀색 옷에 누군가 붓글씨를 쓰는 꿈을 꾸게 되면 신분이나 권위의 변화가 있거나 사업상 새로운 이미지를 구상한다. 자신이 세탁한 옷을 물그릇에 담가둔 것을 본 꿈. 자기의 직업이 바뀌고 하는 일마다 남의 이목을 받게 된다.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입는 꿈.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입는 꿈은 타인으로 인해 모함을 당하니 매사에 조심해라. 잔잔한 물결문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꿈. 명랑한 새 아침을 맞아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다 무사태평이다 잔치집에 가서 비옷을 벗는 꿈 잔치집에 가서 비옷을 벗는 꿈은 구설수에 오를 암시가 강함으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잠바 코트 등의 옷을 입는 꿈 협조자 은인을 만나거나 신분이 고귀해지고 명예나 권세가 주어진다 잠옷만 입고 있는 꿈소외되거나 우울해지는 꿈 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꿈. 꿈속에서 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면 이 꿈은 걱정하던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생길 것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잠옷을 입은 꿈. 주택, 취직, 반려자 등을 얻게 됨. 장롱이나 가방에 갖가지 옷을 넣는 꿈. 주변을 정리, 정돈하게 됨. 장롱이나 가방에 여러가지 옷을 챙겨 넣거나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 정돈하게 된다. 제철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꿈.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다든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다든지 하는 꿈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절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죄수복을 먹고 비단옷으로 갈아입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참회 반성하여 새사람으로 태어난다. 입신 출세, 밝은 희망, 행운 등이 열린다. 직업변동,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기운이다 주위에 새 옷은 다 놔두고 헌 옷을 집어 입는 꿈. 실패, 오한 등을 암시하는 불길한 꿈으로 신분이나 직위, 집, 협조자 권리 등이 약해지거나 병에 걸리게 될 징조. 중병의 환자가 새 옷을 입고 주위를 분주히 돌아다니는 꿈. 그 사람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인물이 죽게 된다. 중환자가 새 옷을 입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꿈. 중환자가 새 옷을 입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 화를 당하게 된다. 쥐가 사람의 옷을 쪼아해지게 만드는 꿈. 구하는 소망사의 순조로운 성취 내지, 금전 및 이권의 풍부와 안정 등 발전이 침대되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다. 헌법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고 격려를 받게 될 진조. 진흙탕에서 미끄러져 옷을 더럽힌 꿈. 임산부라면 출산에 지장이 생기고 일반인은 하고 있던 일에 곤란을 겪게 됨 찢어진 옷을 깨매는꿈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길 꿈 찢어진 옷을 버리는 꿈 근심이 사라지고 안정과 풍요가 집안에 생길 꿈 초라한 옷을 입는 꿈 불길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꿈 초라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보는 꿈 행운이 찾아드는길몽이다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남이 쳐다보는 꿈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태도로 공경에 처하게 됨 치마 속이나 그 밖의 옷 속의 물건을 감추어 둔꿈 여성은 임신을 하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생길 징조 친척이 죽어서 배옷을 입는 꿈. 나에게 시원한 일이 생긴다. 맺혔던 일도 통쾌하게 풀리고 어렵다고 바라지 않았던 일이 의외로 가볍게 처리된다. 코트나 예복 등의 격식 있는 옷을 입는 꿈. 코트나 예복 등의 격식 있는 옷을 입으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게 된다. 토끼가 옷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꿈. 뜻하지 않은 귀인이 나타나 도와준다. 토끼가 새끼를 낳는 꿈은 상당한 재물이 생기거나 사업성 행지수가 따른다.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꿈. 성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피 묻은 옷을 감추는 꿈. 증거인멸을 꾀하거나 계약, 치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오히려 자신이 질병에 걸리게 된. 하얀 털옷을 입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사회적으로 직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심양명한다.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론이다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꿈.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개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하얀 상복을 입고 있으면 유산을 상속받는다. 한번 세탁한 일이 있는 잠옷을 입고 보니 약간 크다고 느낀 꿈. 전세 집을 얻으러 다니나 조건에 맞는 것이 없음. 한복의 옷고름이 떨어지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꿈. 그동안 알고 있던 친구들이나 사업적으로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질 징조. 호랑이 털옷을 입고 있는 꿈. 무기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휘하의 부활을 많이 거느리게 된다. 명예, 승진, 합격, 당선 입학, 학위 자격취득, 권세,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홍당물을 훔쳐가지고 옷 속에 넣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새로운 스타가 될 아이를 낳는다. 행재 재물, 돈, 식품 등의 제복과 식복이 있다. 화려한 금빛이 나는 옷을 입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만인의 대표가 된다. 승진, 합격, 입학, 당선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재물, 돈 상장, 훈장, 명예, 성취 등의 길조이다. 화려한 옷을 입은 꿈. 사업이나 신분, 지위 등이 향상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됨.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꿈. 백 흑청의 옷은 병이 중해짐을 암시하고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환자는 얼마 후에 사망한다. 그 밖의 색깔은 얼마 후나을 길조이다. 황금색 옷을 입는 꿈. 황금색 옷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지혜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남의 모함에 빠지거나 그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 황소만한 돼지가 옷자락을 물고 안 떨어지는 꿈. 뜻밖의 황소만한 복과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본 꿈. 이중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됨. 흑대 소변 기름 등이 묻은 옷을 빠는 꿈. 신분. 사업 등과 관계된 무한이나 오랜 근심이 사라짐. 흰옷감으로 바느질하는 꿈. 주위에서 장례를 치르게 됨. 흰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꿈. 여러 방면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흰옷감으로 바느질하는 꿈. 주위에서 장례를 치르게 됨. 흰옷을 입고 사람들이 줄서 있는 꿈. 오한이 있을 꿈. 신변의 재난이나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꿈.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쳐다보거나 엎드려 있는 꿈.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시비나 재판을 맡아 해결해 줄 일이 있다. 옷꿈의멍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